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트레이딩 뷰 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 트레이딩 뷰 사용 방법을 영상을 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어, 그게 한 작년인가 들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좀 넘어가지고 어, 트레이딩 뷰도 일단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 어, 그때 좀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우선적으로 당연히 어, 이 트레이딩 뷰닷컴을 사용을 하시려면 웹사이트 오셔야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는 tradingview.com t r a d i n g v i e w.com 해가지고 쳐서서 오시면 됩니다. 자 가장 이제 처음으로 보실 화면이 이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뭐 우측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각 나라별로 몇 명이 있는지 이런 스텝도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이디어들. 이 같은 경우는 크립토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리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같이 뭐 크립토 아이디어도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디어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어 분석을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간단하죠. 무빙 에버리지딱 그죠. 이평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삼각수량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전 어, 다른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X구나. 네, 다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 예를 들어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이분은 영상으로 올리셨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뭐이 줄들은 솔직히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뭐네 <웃음> 어지럽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 내려오면은 이제 포렉스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유로달러 네, 기술적 분석 뭐 파운드달러 사람들이 분석한 것들 호주달러 달러 캐니딘 달러, 달러 네, 8시간 차트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공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있고요 네,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캘린더 보시면은 어떠한 뉴스들이 이제 다음에 있는지 또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간 사이즈 그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 빨간색들이 이제 임팩트가 좀큰 것들, 그리고 뭐 뉴스 이제 종류 이름별로도 다 나오고 있고, 어서 그래 어쨌든 트레이딩뷰가 상당히 정말로 유용합니다. 이제 뭐 분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뷰를 꼭 쓰시는 것을 어, 제가 권장해드립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제 MT4나 다른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이제 거래하시거나 이제 분석도 이제 뭐 거기 서하잖아요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오래되었고 인터페이스,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낡아 가지고 그렇게 권장은 안 드리고 분석을 해도 좀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은 Join for free 있죠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면 은 Join for free 누르시고 어, Sign up 구글 지메 사용하셔도 되고 페이스북 사용하셔도 되고 심지어 뭐 트위터, 링인 아니면은 어, 이렇게 여기서 회원 가입해 을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어카운트 있기 때문에 구글로 눌러서 어카운트를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 되었고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어 이제 무료 처음에 무료 이제 어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 중간 좌측 하단에 광고가 뜰 거예요. 어, 이런 광고는 뜨면은 그냥 끄면 뜨면 되지만은 이것이 귀찮으시면은 혹은 다른 이제 기능을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어, 프로 어카운트나 이런 유료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바탕 화면이 어둡잖아요, 그렇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뷰 이제 하얀색, 이 하얀색이 하얀색 바탕화면이 눈이 좀 침침하고 아파져 가지고 어, 여기 여기 누르시면은 다크컬러 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거 차트 오래 보셔도 어, 그렇게 눈이 안 아프고 덜 아프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유료 차트를 나는 사용을 하고 싶다 이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 여기 보시면은 m o 있죠 m o r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프라이싱 위에서 세번째 프라이싱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가격들이 나옵니다 자 현재 뭐 세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프로예요자좀 마우스를 내려 보면은 이제 베이식 프로 프로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네가지 단계가 있네요 자 베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tml5 차팅 플랫폼 이런것 솔직히 뭐 필요 없고요 차트, 차츠, 차트가 솔직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한 창에 이제 차트 몇 개를 띄울 수가 있냐? 베이직 같은 경우는 한 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프로 플러스 네 개, 프리미엄 여덟 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개 이상 솔직히 띄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베이직을 기본을 사용하셔도 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한 번에 두 개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를 당연히 쓰셔야겠죠. 그리고 기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기기. 기본 같은 기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기기에서 한 아이디에서 한 기기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창을 뜨고 띄우고 그 다음에 아,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에서 창을 또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프로 플러스를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과 프로의 차이점은 어, 이거 바 리플레이 바 리플레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테스팅 내가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제대로 사용이 될수 있는 기법인지 이거를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테스팅을 하는데 이거를 빠 리플레이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실제 차트처럼 실제 차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차트에서 밖에 이것이 사용이 안 되고요 프로 카운트부터 이제 프로 레벨부터 1분 뭐 차트부터 뭐 시간대 상관없이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이발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할때 월, 슬리 위클리, 데일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분 차트도 보고 1시간 차트도 보고 뭐 데일리도 보고 이렇게 차트를 여러 타임프레임으로 사용을 하신 경우에는 어, 당연히 프로 이상을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인디케이터 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 는저 같은 경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무관하지만은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같은 경우엔 기본 어카운트는 어, 보조 지표를 최대 3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까지 프로 플러스가 10개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25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뷰 가격이 이정도 되겠고요. 1년에 뭐 프로가 이제 155불 40전, 그 다음에 한 번에 결제를 하면은 이제 24불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어,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차트로 그럼 가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차트를 이제 클릭을 했고요.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이 조금 바꿔, 바뀌어가지고, 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바탕 화면이 배경 화면이 검은색이죠, 그렇죠?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좀 우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세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색깔 등 모든 옵션을 내차트에 대한 모든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바디 캔들의 몸통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불 캔들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라색 사용 가능하고요. 혹은 뭐 베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빨간색을 사용하고 을 싶다. 빨간색으로또 변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캔들의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흰색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아니면 나는 뭐 베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 누르시면은 테두리가 더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w 위 c k candle의 심지 이 꼭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어, 또 다른 색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색깔을 눌러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ast value lin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이제 줄이죠 이줄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status line 어, 이거는 이제 네, 좌측 상단에 이름 보였다 안 보였다 그쵸 이거 이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켜 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타이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지표를 쓰시면은 인디케이터 이름들이 여기다 이렇게 뜹니다 좌측 상단에 이렇게 뜨고요 백그라운드 이거 같은 경우도저 같은 경우에 뭐 건들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자 뭔지는 모르겠고 음. 스케일 네, 이것도 뭐 이것도 건들려 본 적이 없어서 네어피어런스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 백그라운드 뭐 흰색 어우 눈 아프죠. 아, 다시, 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둡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v 티컬 이제, 어, 세로로 움직이는 그리드 그 라인.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opacity를 0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을 없애뒀습니다. 굳이 네,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없앴고요 h o r i 가로로 움직이는 라인이에요. 똑같이, 네, 반처. 네, 이것도 똑같이 지웠습니다. opacity를 이제 0으로 낮춰주시면 돼요. 세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안 런던 이런 거 나뉘는 거. 아, 아시안 런던이 아니라 이제 하루 네 24시간 기준으로 네, 24시간 기준으로 나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별 다른 게뭐 건드릴 게 없어요. 백그라운드 이거랑 그리드 라인 이거 세개 빼고는 네별 다른 거 그린 게건드린게 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막 그래프나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다그 마우스 갖다 대주시고 그냥 X 누르셔 가지고 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어 이제 이거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트레이딩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오한다나 FXCM 트레이딩뷰에서 호환이 되는 브로커를 사용을 하실 때 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호환이 되는 브로커가 거의 없다고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이 같은 경우는 별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이벤트 어 이것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체크돼 있는데 뭐 끄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템플레이스를이어 이거 이뭐 내가 현재까지 만든 이것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르시고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름 써주시고. 세이브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누르면 어네이 템플레이트는 이러한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만든 거는 이렇게 또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OK 누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하는 방법,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 버전, 트레이딩 뷰, 한글 버전을 쓰신다면은 어, 보조 지표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 보조 지표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맥디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MACD 해서 맥디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나는 무빙 에버리 무빙 에버리지를 이평선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무빙 에버리지 쓰시면은 여기 어 그냥 MA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EMA 여기 같은 경우는 WMA 그래서 보통 EMA를 많이 쓰죠. 그래서 EMA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EMA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EMA가 몇 어,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EMA 한번 터치를 해 주시고 더블클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좌측 상단에서 이 톱니바퀴 세팅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스타일 혹은 인풋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그리고 이 선의 굵기라든지 아니면은 어, 선의 종류 저 이런 식으로 뭐별 모양도 있고 라인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뭐 14EMA, 9EMA, 200EMA, 100EMA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네이 어, EMA의 이 수치를 네,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색깔도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라인의 굵기 또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라인의 굵기 또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EMA를 사용할 싫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하 어, 이상 사용기가 싫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이눈 모양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일시적으로 이 차트가 이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이매가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또 나타나고요.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X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이맥디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은 X 누르시면 또 사라지죠 다시 한번 보조지표 찾는 방법 좌측 상단에 인디케이터 혹은 보조지표 눌러 주시고요 나는 이번에는 뭐 RSI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RSI 검색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또 이제 나는 이 값을 또 바, 바꾸고 싶다 그럼 더블클릭 혹은 톱니바퀴 를 누르시고 스타일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어, 나는 뭐 70, 30 보다는 80, 20을 어, 사용하고 을 싶다 그러면 이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80, 20 그리고 여기서 뭐14 r s i 며뭐 이런거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저 어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이 탭이 있죠 자이탭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찾기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을네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 지원을 해주는 도구들인데요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위에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좌측 상단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 헤어라고 어, 부르는데 어, 이것은 이제 마우스를 그냥 이제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은 어, 가로로 십자가처럼 이제 모양이 생겨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어, 바꾸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지금은 동그라미로 바꿨더니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그죠 이번에는 에로로 바꾸면은 그냥 마우스 기본 그죠 기본 우리 평상시 쓰는 마우스처럼 바뀌었고요. 이거는 뭐 지우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클릭을 해보면은 어, 지워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간편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크로스로 쓰셔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딱히 즐겨찾기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자 보시면은 마우스 되고 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우측에 조그맣게 이제 화살표가 있죠 이 커서 그쵸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선택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 조그만 크, 어, 커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이제 또 밑에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라인 도구들입니다 자 이거를 또 클릭을 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또 트렌드라인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클릭해도 을별 어, 다른 뭐 추가 도구들이 안 나오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그만 커서를 눌러 주셔서 펼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에 관련된 모든 도구들이 나오네요. 트렌드 라인은 추세선이죠. 자, 트렌드 라인, 뭐 인포 라인, 트렌드, 앵글, 뭐 호리 존탈 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은 노란 색깔 별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도구들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트렌드 라인, 두 번째로는 호리 존탈 라인, 세 번째로는 호리 존탈 레이, 네 번째로는 에로, 다섯 번째로는 파라렐 채널 자, 가장 첫 번째 것부터 우선, 어, 별 표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마우스 대시면은 우측에 별이 생기죠. 빈칸이자는 지금은 이 별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탭이 생기면서 이 트렌드 라인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서. 자, 여기를 잘, 잘 봐주세요. 별을 지우면은, 트렌드 라인이 사라지고요. 별을 누르면은, 트렌드 라인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런식으로 또 위치 또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커서 눌러주시고 트렌드라인 별표 처리 호리존탈라인 또한 즐겨찾기 추가 밑에 호리존탈레이도 즐겨찾기 추가 화살표 이 에로우도 즐겨찾기 추가 이 채널도 즐겨찾기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다섯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트렌드라인 도구는 자 그래서 트렌드라인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은 이렇게 이런 이제 창이 떴죠, 그쵸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한번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그냥 마우스 움직이만 주셔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설정 스타일 뭐 색깔 어 텍스트 뭐 색깔 이런 거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색깔 뭐 빨간색 그렇죠? 혹은 나는 어 그냥 일직선 라인보다는 뭐 대시 라인이 좋다 아니면은 조금 더 완전 다다수루 쓰는 게 좋다 아니면은 어, 왼쪽에 아예 레이를 쓰는 게 좋다 그냥 막 빛처럼 쭉 나가는 아니면은 어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화살표로 끝나는 게더 좋다 그러면은 화살표로 끝나죠? 자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스타일 저같은 경우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고 라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사용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 t 혹은 무제한을 그냥 무네 계속 나가는 것 레이 이렇게 또 바꾸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른쪽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레이 이런 식으로 네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는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마이크, 어, 마우스 드래그 하실 필요 없이 한번 클릭 후 그냥 한번 클릭 후 그냥 네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지점 그쵸 트렌드 라인의 꼭지점 잡으셔 가지고 옮겨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살펴볼게요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이호리존탈 가로 라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클릭을 해주시고 그냥 마우스를 또 클릭 한번 딱 해주시면은 가로로 선이 쫙 생겼죠. 자이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레지신스 저항선 지지선 그리실 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은 색깔 바꿀 수 있고요. 라인의 종류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인의 굵기 또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거 포리즌탈 이제 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곳에서 우측으로 뻗어 어, 나가는 라인입니다. 자, 딱 보시면은 우측으로만 뻗어 나가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드래그를 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져오면은 그 우측으로만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 라인 그리듯이 한번 클릭. 그냥 따라오죠 두번 클릭 이러면은 화살표 이제 에우가 네. 그려지죠 네, 이런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세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인데요 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 터널이라고도 또 부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내리시던지 올리시던지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이러면은 네, 이런식으로 채널이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게 트렌드 라인을 뭐 두개의 이렇게 그리실 필요없이 채널을 이용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네, 채널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린 후에 이걸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넓이 바꿔주실 수있고요 혹은 트렌드라인의 각도 이렇게 바꿔 주실 수 a n n e 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 는 a n n e 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 자, 그래서 다섯 개, 어, 여기선 다섯 개 알아보았구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 이 종류인데, 여기서는 다 필요 없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 c e 돌림 피보나치인가? 아, 한국말로? 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 추가해 주시면은 여기에 도추가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트렌드 라인 그듯이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오셔서 다시 한번 클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어, 다른 사람들은 또뭐 다른 세팅을 사용하잖아요 을저 같은 경우는 38.2, 50, 61.8, 78.6, 88.6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세팅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가장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것이 무지개일 거예요 무지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클릭 을 해주시면 은 속성이 뜨죠 그러면 은 여기 어, one, use one color 뭐 이런 거 그냥 어네 하시 건드리실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 네 이거 그냥 다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숫자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0.382 같은 경우는 38.2% 0.618은 61.8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숫자를 값을 써 주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61.8 그리고 78.6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흰색으로 처리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얀색 그 다음에 대시라인으로 바꿔 주었고요. 나는 만약에 이것이 그냥 0.618로 나온다, 퍼센트 간이 그냥 숫자로 나온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벨에서 퍼센트, 밸류 말고 퍼센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1.27이 0.27, 1.618 그다음에 0.아 61.8 이것도 자주 쓰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써 넣어가지고 추가를 해줬고요. 나머지 숫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뭐, 3.414,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필요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피부나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피부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서는 이제 Rectangle, 이제 사각형, 그다음에 Rotated Rectangle,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각도로 되있는 사각형을 말하고요, Ellips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을 말합니다. 자, 이거 세개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볼게 Rectangle,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마우스를 가져오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각형 만들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이제 색깔, 투명도 바꿔 주실 수 있고요.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각도로 되어 있는 박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 클릭. 지금 선각자 그냥? 그냥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은 같이, 네, 같이 그냥 벌어집니다. 네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때 종종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좀 테두리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원원 원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 클릭 마우스 드래그, 아, 드래그보다는 그냥 마우스 가져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클릭 원의 넓이 클릭 그다음에 원의 높이 이런 식으로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좁혀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 낮춰 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은 더블 클릭 하시면은 색깔 또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네. 색깔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바탕화면에 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색깔들 저 박스나 원이나 이런 색깔들이 어,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지저분한, 어, 지저분해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일단 내 눈에 어, 좀 피로가 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즐겨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림 도구 말고는 이제 밑에 텍스트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텍스트 네글제 별표 즐겨찾기 추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콜라운 네 이거 추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로 화살표 네 위로 보이는 화살표 그다음 에 밑으로 보이는 화살표 이거 두개 해가지고 총네개 즐겨찾기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텍스트 그 다음에 가져오셔서 클릭 원하시는 글귀 써 넣으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원고타임 네 최고의 강의 마스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넣으실 수가 있고요 어, 콜라웃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누르시고 클릭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거 써넣으시면 돼요 fx 최고의 강의 이런 식으로 써넣어 주시고 어, 글 사이즈 또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백그라운드 색깔 또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라인도 바꾸실 수가 있고 색깔 텍스트 랩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필요는 없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상 바꿔 줄수 있고요. 사이즈 그래 사이즈 바꿔주실 수 있고 보더 같은 은우우는 테두리 박스 테두리 넣을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 없어서 했습니다. 혹은 나는 뭐 백백라운운드싫 싫다 러면은 체크 해해해해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사용이 e s 네. i 죠네자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화살표입니다. 첫번째는볼 거는 이제 위로 보이는 화살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또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저희 학생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뭐 저점, 뭐 트렌드라인 터치가 있었다 여기 뭐 고점 이런 식으로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이 화살표들을 사용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 우리 하모닉 패턴 이제 패턴들인데 하모닉 패턴을 자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이 X, A, B, C, D 패턴 있죠 이거를 이제 줄겨찾기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혹은 뭐 엘리엣 웨이브 어,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은뭐 1, 2, 3, 4, 5 있고 ABCD 있고 a b c 있고 이런 식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원하시는 것들 추가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Head and Shoulder 패턴 그쵸?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우선 이 피보나치 어,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하모닉 패턴부터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X, A, B, C, D 이런 식으로 뭐 가틀리 패턴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하모리 패턴도 그리실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설정 오셔서 모든 색상, 사이즈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 자,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셔서 헤드 앤 숄더 패턴 누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주실 수 있죠?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또 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즐겨찾기를 써가지고 어, 사용한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엘리오 어, 웨이브는 원래 쓴 적이 없었고,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즐겨찾기 추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그 다음에 고스트 피드 이렇게 있는데 고스트 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저 어떤 건지 어,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롱 포지션 그리고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즐겨 척기 추가 우선 두 개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박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시고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 주시면서 스타러스 타겟 레벨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요 혹은 더블클릭 해 주셔서 인풋 오신 다음에 엔트리 가격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14325다 라는 프로필 레벨은 1445그 다음에 3 레벨은 뭐 142.50 이렇게 OK를 하면 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매수 박스고 그 다음에 매도 박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대로죠 이렇게 스타머스 맞춰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타겟 더블클릭도 하시면은 엔트리 가격 뭐 수정이 이렇게 다 가능하죠 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고스트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시나리오를 짤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글릴 수 있는 건데 어,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딩 플랜을 짤때좀좀 좀 도움이 되는 어 그런 도구인데 뭐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즐겨찾기 추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도구는 네 제가 쓰는 도구는 이게 다고요자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차트에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remove drawings 있죠 눌러주시면은 차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쪽을 지금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쪽을 지금 분석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너무 가격이 내려와 버려가지고 네이 캔들이 너무 납작해져서 보여준다. 그러면 은 마우스를 이 가격대 보이시죠? 우측에 네 가격대를 누르신 후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거를 또 이제 돌려놔야겠죠,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마우스를 여기 카타 대신 후에 더블 클릭을 이제 해 주시면은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너무 멀리 와 버렸다. 드래그를 하다가 과거로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그럼 새로운 차트로 이제 아니, 가장 맨 앞으로 현재 상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 위셋 차트를 눌러 주시면은 현재 상황으로 딱 봅니다 현재 페이지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페어를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고 뭐 페어를 뭐 유로 달러 이런 식으로 쓰실 필요 없으시 이런 식으로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 이 화면 그냥 보이는 이 화면 자체에서 그냥 키보드로 뭐 유로 엔 엔터 그냥 쓰셔도 됩니다 뭐 엔터 유로 엔 엔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써주신 바로 오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보는 내 차트가 4시간 차트다 근데 이거는 나는 뭐 1시간 차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은 1h 아까 그 검색한 것처럼 엔터 1h 엔터가 아니라 그냥 1h 나는 뭐데일리 차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1d 엔터 뭐 아니면은 뭐 마우스로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마우스 가지고 오셔서 좌측 상단에 이 누르시면은 네 보실 수 있는 타임프레임이 다 나옵니다 참고로 기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실 수 있는 이 여기 보이는 이 차트를 어 시간대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8시간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어카운트 유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8h를 쓰시면은 8시간 차트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다 8시간짜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선택해놓은 페어들이 이렇게 쫙쫙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와치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즐겨찾기로 도구를 추가를 해줬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로 제가 페어들을 어, 설정을 해둔 것이죠. 자, 여기 어떻게 페어를 추가를 하느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와치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뭐,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 셰프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GBPCHF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지만은 이게 똑같은 파운드 셰프인데도 이 보시면은 여기는 FXCM, OANDA, FOREX.com, ICE, SAX, c u r r e n c y c o 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트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다르기 때문에 캔들이 살짝살짝 살짝 다릅니다. 어, 보통은 이제 FXCM 혹은 OANDA 이둘중 하나를 선탈, 어,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ANDA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OANDA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네,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혹은 또 새롭게 트레이딩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이, 차, 이 우측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뭐 여러 가지 탭이 막 열렸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줄 보이시죠? 이 줄. 줄로 네,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돼요. 혹은 없애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다가 좀 갖다 대시면은 커서에 대시면은 하이드 탭이 뜨죠? 그러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걸 눌러 주시면은 왓치 리스트가 뜨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네 알람 예를 들어서 뭐이 트레이딩 들에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 트렌드 라인을 뚫으면은 뭐 신호가 나에게 어, 알람을 주게끔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요 뭐 데이터 윈도우 할리스트 뭐 이런 거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쓰는 거 하나도 없, 없습니다 네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왓치 리스트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차트를 다시 한번 지우고 깨끗한 차트로 사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몇핍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마우스를 그냥 가져와 내려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생기죠. 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 내려갔죠 자 보시면은 어, 0.01722 혹은 뭐 마이너스 172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2.2핍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i x bars 그 다음에 4d 4d 6bar 그 다음에 4d 이렇게 써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바 a 6개가 걸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일이 걸렸다 네, 4일이 걸렸다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한번 뭐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600핍 거의 뭐 600핍 0 이죠 어, 똑같이 뭐바 뭐, 7개가 걸렸다 아니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다 5개가 걸렸다 일하고 하루하고 16시간 하루하고 1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가 본 차트 내가 분석한 차트를 공유를 하고 싶다 어, 이럴 때는 이제 우측 상단에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세이브 이미지 여기서 우클릭 복사 그 다음에 뭐 채팅창 오셔서 그냥 Ctrl V 붙여넣기 해주시면 은 이렇게 어,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분석해 놓은 것도 템플레이스로 저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 보시면은 여기 여기 매니지 차트 레이아웃 있죠 이 커서를 클릭을 또해 주시면은 로드 차트 레이아웃 해 가지고 뭐 제가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한다 있고 오한다 카피가 있고 그래서 분석해 놓은 것이 어, 조금씩 뭐 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나 쓰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 오는네 무조건 켜 주세요 그래야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구름 모양 아래 체크 표시로 되어있는 것은 저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체크가 안돼있다안돼있죠 그럼 저장이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때 물론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은 자동으로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클릭 한번 해주셔서 체크 문이 뜨면은 그때 창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캔들스틱이 아니라 라인 차트로 나는 거래를 한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캔들 여기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라인으로 바꿔주시면은 라인 차트로 또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캔들 패턴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뭐바 패턴도 있고, 아, 바 캔, 네,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캔들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뷰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뭐 까먹거나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렉스, 해선, 그리고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www.masterclassfxc.com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masterclassfx gmail.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카카오톡도 있으니 영상 하단에서 아이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좋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